나온 언니들 모두 잡으러 온 전지우입니다. 근데 연맹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LPB로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시그징계나 네. 이런 것들을 혹시 네. 그걸 감안하시고 지원을 하신 건지. 어디 가서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미련 없이 왔습니다. 오, 좋다. 좋다, 좋다. 근데 재밌는 게그 지원서나 이런 거에 요새 당분은 L P B A 다 이렇게 적어주셨다고. 네? <웃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